팔록팔록 하면서 소리가 나. 살짝살짝 붙여주면 되는 거야.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치뷰. 주행 중에 들리는 그 자궁 중에 풍절음. 정말 신경 쓰이고 짜증나지. 그래서 전에 한번 저 웨더스트립 관리 방법을 알아봤었는데, 동치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보강 작업을 이번 편에 해보려고 그래. 바로 이 부분, 고무날개 부분. 정식 명칭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이게 한 시속 80km 이상만 되면 바람에 부딪혀서 이제 팔록팔록 하면서 소리가 나 이게 타라라라 뭐 이런 소리 차체와 이제 맞닿아서 마찰되면서 부딪히고 소리가 발생되는 거지 동태뷰 그래서 오늘은 현대모비스 부품몰에서 이런 걸 알아봤어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 보면 패드 안티노이즈 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뭐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소음을 잡는 패드 뭐 이런 뜻이겠지 이걸 일단 좀 개봉해서 보면 그냥 이제 부직포 테이프야 부직포 테이프 길이는 85cm 정도 되고 가격은 300원 역시 또 가격이 착하지 이 테이프를 날개 모양의 고무 부분에 이제 붙여주면 되는데 일단 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무의 어, 유분을 제거해줘야 되겠지. 일단 탈지를 해줘야 되겠지. 일단 알코올을 묻혀서 깨끗이 닦아내고, 요거 패드 안티 노이즈. 요 테이프를 당기지 말고 살짝 살짝 붙여주면 되는 거야. 너무 당기면 이게 늘어져서 어, 나중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네 군데를 시공하면 끝나는 거야. 간단하지? 동티뷰 이렇게 작업한 김에 전에 우리 웨더스트립 발라줬던 고무보호제로 웨더스트립을 마무리 해주면 좋겠지 날이 뜨거워지니까 문을 열때마다 쩍쩍 소리가 나더라고 요즘은 동티뷰 이렇게 해서 오늘은 풍절음도 잡고 작업한 김에 웨더스트립에 고무보호제도 발라줬고 정숙한 주행을 할수 있는 또 한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도움이 됐길 바래 수고했어 동티뷰 네, 저는 내 관리한다